해야지. 아 이거 뭐 하려고? 숙주네? 응 숙주나물 숙주 통통하니 아주 시골서 길어와 가지고 와서 통통해 아 숙주가? 응통통지않아 음. 그러네 숙주가 콩나물같이 꼽네 응 이거 설에 만두 많이 하잖아 숙주 넣고 응 음. 그러니까 이거 막 매꺼만 가지고 와서 풀어놔 염색해야 되겠네 염색하려고 음. 오늘 해야지 한두번 헹궈줘? 한번더 이제 한거요세 번. 세 번. 음, 세 음, 번 음. 무슨 나물이고 세번 헹궈줘야 돼. 저런 파란 나물도 아무리 자연에서 했다 그래도 이게 추해낼게 많아. 또 음. 약을 품었어도 몇불 씻겨야 되거든. 그래서 최소한 깨끗하다. 세 번은 씻어라. 음. 음. 숙주를 이어 음. 냄비에다 넣고 물을 음. 조금 알맞게 부어줘. 그래야 소금을 뿌려줘야 돼. 음, 데치는구나 살짝. 네, 네. 근데 숙주는 끓여야 돼. 안 데치기, 아니 안 끓여서 쓰기도 하더라. 그거는 그냥 이제 찌개할 때 아. 아삭아삭하라고 그렇게 한 거야. 음. 베트남 쌀국수 먹을 때 음, 그렇게도 그냥 렇게그 살짝 넣어서 먹잖아. 음. 그래도 맛있어. 근데 여기다 물을 좀 부어줘야지. 나물이니까. 음, 음. 음. 그걸 한컵 정도? 음. 음. 그래가지고 이따 이 물에서 건지면 돼 음. 이제 아예 소금도 뿌려가지고 음. 그래야 콩나물이나 숙주나물은 소금을 뿌려줘야 비린내가 음. 안나 음. 소독도 되고 음. 어 김이 나네 어, 이제. 김이 나면 된 건가? 어, 이건 어. 비린내가 이렇게 다다끓었어풀나야지 음. 음. 물에다 빨리 붓고 음, 찬물에. 해야지, 음. 아삭아삭. 그렇게 찬물로 헹궈서 물을 빼? 좀 물, 물이 음. 좀 빼가지고 묻혀야 돼. 물기를 좀 빼야 돼. 음, 꾹 눌러서. 음, 좀 음. 눌러서. 부어가지고 묻혀야지. 음. 그 간장, 국간장. 음. 국간장을 하나 붓고 조금 더이렇야 되겠다. 반스푼 마늘 파 깍서 썰어놓은 거 이제 참기름 둘걸 하나 음. 깨 이제 다 들어갔어 음. 이것만 실고추 이제 무치면 음. 돼 음. 이건 쉬워 음. 이제 준비 과정이 이제 석주도 사람한테 좋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좀 빨리 상하지요? 이게 빨리 상해 이게 간을 봐야지 그 소금을 조금 쳐야 돼음 싱겁구나 조금 싱겁네 간장을 너무 많이 넣으면 색깔이 죽지 않아 하얗렇지 그러니까 소금은 살짝 쳐져요 간장으로만 맞추면 까매지니까 응 음. 콩나물이고 숙주나물이고 무침때는 음. 언제나 까매지면 보기 음. 흉하니까 음. 하얀색깔인데 응 음. 이제 됐어 약간 싱거웠으니까 조금만 치면 돼응 음. 됐어 이제 아 맛있겠다 응. 음, 배가 불러서 못 먹겠네 아직 응, 배가 불러 이따 이제 저녁에 먹어 이렇게 쉽게 하잖아 <웃음>